교사 한 분이 어렵게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전주 한 초등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어, 교육 경력은 어 올해로 어, 35년 차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선생님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픈 아이에게 뒤꿈치를 들어 걷게 했다는 것. 사실은 학기 초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풀밭을 걸을 땐 이런 시가 나와요. 이제 봄이면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새싹을 이제 안밟으려고 앞꿈치나 뒤꿈치로 걷게 하는 장면인데 어, 실제로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저는 급식소 갈때 잠깐 줄설때 선어그름 앞꿈치로 선어그름 걸었고. 국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아이들이 해보게 했던 것뿐이라고 선생님은 주장합니다. 놀라운 건 아이가 2년 전 가르쳤던 학생이라는 것. 아이하 고작 고 36일간 있었는데 지금 2년이 잡혀가는데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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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애들한테 영어 한다시고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 면 애들도 따라 웃었고 어, 공책 안가져온 친구들 레드 카드네 하면서인지 그 이름표 같은 것을 어, 올렸어요. 예. 학기 초 생활지도를 위해 호랑이 캐릭터 옆에 이름표를 붙였다는 선생님. 2021년 4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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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 엄마는 고장, 교무실을 찾아왔다, 고하는데요 당시 교장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모 교무실로 오셨어요. 그그그에게 청소를 시키는 건음다다그그에에다다 교감에게 항의한 후 현수 엄마는 다시 교실로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교실 그문 열자마자 다짜고짜로 우리 아이 자리가 어디요 악을 아, 고래고래 지르고 자리에 앉더니 제가 잘 알리도 못했던 색연필 다른 아이가 떨어뜨렸는데 어, 실수로 밟았는데 그걸 담임이 사과시켰다고 그 이야기도 했고 또 받아쓰기를 왜 하냐? 받아쓰기를 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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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 상담 CC에 겠다 선생님 오시면 선생님도 우리 상담 전문 가가있니까 상담 c c 보겠다. 더니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교체해 달라 교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비를 하면 기려그날 그냥 담임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부모는 관계 기관에 담임과 학교에 관한 각종 민원을 스무 건 이상 넣었다고 합니다. 그 e 때문에 학교가 o n is 은 선생님이 u 학습처 g 고 진짜 하다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선생님. 제가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 아니면 언제 제가 경찰서를 가봤겠어요. 그런데 차를 어디다 주차 such a little, you d 1 n t n e e 타고 n i m e on 찾 h e one jet about Kong Chaser, k a b a 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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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학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년이면 만으로 몇살이에요만 7세겠죠 그렇죠 네 그럼 레드가 의미하는 축구 게임에서도 레드는 나오시잖아요 네네 다른 색깔도 많잖아요 음, 그럼 색깔이 문제였던 거예요, 어머니? 색깔도 문제고 이거는 졸업도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고 카드만 줬어요, 선생님이 남겨서 애들을 청소를 시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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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재판을 넘겼으면 나는 무죄다라고 다쓸수 있는데 그런 기회까지 박탈해버리고. 결국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버린 것. 이렇게 되자 교육청에서는 선생님에게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고 그해 1,500만 원 이상 급여가 깎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아이의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또 학교 안전공지에다가 어, 또 치료비 부상권을 또 청구해가지고 2년 동안 이 아이를 치료했던 그 치료비를 1000만원어치를 어, 청구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학교 안전공지에서는 이제 해당되는 것만 추기다 보니까 330이 나왔다. 기소이회를 나왔기 때문에 이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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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를 아동 학대범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해숙 선생님의 아동 학대 혐의를 인정한 1차 수사 기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동 학대로 판단한 근거가 궁금해서 그어 서동의서 의사 진단서 그다음에 교육청 자료 그걸로 해서 저희들 판단했어요. 음. 합동 의견서는 뭔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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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이 사건을 하면서 야동업계 사건 한 2년 했는데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 와요. 음. 이것도 이 단계까지 해도 대고나라고 저도 이 배우는 입장이죠. 단일방적인형식선에서그 잡대를 대시면 물음표 생길 겁니다. 어 이게 왜 학대지? 이러는데 학대예요. 그렇다면 검찰이 교사의 혐의를 인정한 근거는 무엇일까? 음. 담당 검사 역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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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회피하는 현국입니다그 사이에서 지금 선생님 같이 억울한 케이스가 계속 계속 생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교 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가정 내 아동학대 전문가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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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혁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그 사용하는 어휘가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도 정서적 학대로 연결을 짓기도 하고. 아이 특정인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휴대폰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반 전체에 나를 특정해서 나에게 수치심을 주면 안 된다, 학생에게. 이게 정서적인 학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활 지도를 할수 없다는 교사들. 실제 목공톱으로 위협하는 학생에 대처하는 동료 교사의 모습에 뭐라고 반응할까? 신기하다, 이 친구야. 지금 물어보려고 했대. 친구야 이건 아니야. 친구. 많이 화났구 화도 났구알겠 보자제 <웃음> 친구를 잡는 순간 신체가 구속이기 때문에 확대가 되잖아요. 또 슬픈 거는 나갈 때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하고 나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할 수,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수 없는 거죠. 이걸 이미 저 친구도 아는 거예요. 일단 찍혀서 다행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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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사건은 아동학대가 아니라 학부모의 교사 폭행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수업 중이었어요. 저희 학교폭력 신고가 된 가해자 학부모가 그 앙심을 품고 그 피해자 학생들이 있는 다수가 있는 저희 단에 와서 네. 남동을 피우신 거죠. 그래서 뭐 저한테도 뭐 너는 교사 자격이 없다, 뭐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너 가만 안 두겠다, 또 아이들한테는 또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애가 누구야, 뭐 이런 뭐 욕설은 당연히 하셨고. 2021년 11월 수업 중에 교실로 들이닥쳤다는 학부모. 권을 퍼붓던 학부모는 교사의 멱 살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살을 잡어내고 하신 것 같아요. 근 저는 당연아들 앞에서 안 나가려고 했고,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눈에 서 다쳤던 이 일로 허리를 다친 선생님.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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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다.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잘놀수 있냐. 별의별 걸다 했던 같아요. 어렵게 아동학대에 대해 무혐의가 인정됐지만 학부모와의 소송전으로 선생님은 2년째 휴직 중입니다. 그 사이 선생님에겐 깊은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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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선생님을 더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취재를 하는 동안 교사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를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아이가 오, 우리 선생님 무섭다 그러면 정상학된 거예요. 그냥 물론 하는게 선생님한테 좋은 선택지일수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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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동 학대도 있을 는그애선 상상도 못 했는 일이지. 그렇 <웃음> 억울하게 죽어간 딸을 생각하면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딸이 생전에 쓰던 방으로 안내하는 아버지. 여기 여기 자기가 자기가 쓰던 밑에 기고 적지 않은 나이에 교사가 되기 위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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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자기 스스로 노력하려고 이제 이해결 하려고 노력했지 그 이제 남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 그런 승기도 아니래요어떻게냐 자기 이제 자기 스스로 해결 하려고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렇다면 김은정 선생님은 어떻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됐을까? 당시 선생님이 근무했던 학교의 교감을 만나봤습니다. 교감은. 학부모가 관계기관에 올린 민원으로 처음, 사건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학부모님은 h a t s 님 a 고 e 막얘 woman. The 고 d e a I'm a little, I'm a little, I'm a little, I'm a little, I'm a little, I'm a l i t 니 l e I'm 만 l 렇 t 이 l e I'm a littl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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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킷술준비 물로 들고 오라고 했는데 이제 안 들고 나이들이 있잖아요 안 들고 온친구들에게제들려 들려고 이제 손들으라고 했는데 여러 친구가 이제 손드는데 얘한테 먼저 안 줬는데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욕설 비슷한 걸 했다 그랬서요 선생님이 그걸 덮고서얘 이렇게 세워가지고 욕설을 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뭐 복도 나가있더라 다른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야단을 쳐서 수치심을 준 행위가 정서적 학대라는 학부모의 주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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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감은 사과를 권유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뭐, 학부모님이 아동학대라고 주장을 하는데, 학교에서 아닙니다. 어머니. 어, 아닙니다. 오늘 잘못 알고 계십니다. 뭐, 할수 없는 부분이거든. 병원에 가가지고 위주, 정신과 진단서 끊고, 뭐, 이래버리면 어떻게 할수 없는 거라. 예를 들어서 뭐, 정찰로 넘어간다 쳐도 어머니께서 진단서 제출하고, 이래버리면 뭐, 아동학대 결론이 나잖아. 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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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신고는 이제 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교육해서한번 사전 조사를 나온다든지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없이 바로 이게 신고가 돼버리니까이 제도 자체가 너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경찰 신고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담임에서 배제돼 교실을 떠나야 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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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그런 식으로 밖에 뭘 하느냐. 이게 반대로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6일 동안 집안에만 있었다는 선생님은 모두가 잠든 새벽,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따님 마지막 모습은 보신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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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뭔뭐 말이었던가요? 뭐 처음에는 올목 올목 하죠. 대개 하여튼 뭐, 아니 뭐 나는 어떻게 뭐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여튼 좀 하여튼 올목, 아 그랬던, 그랬던 부분이 있는 거지. 선생님은 순직 처리도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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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장이돼 가지고 떨려서 먹었어요. 가 제가, 제가 죄인로 검사님을 만날 상상도 못 했죠. 약을 먹어도 아직 약을 먹어도 불안감은 십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지금 그녀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3학년 담임이었던 지난해 7월, 선생님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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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손 잡아주시면서 저희 딸은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 가면 든든한 사람, 나 지켜주는 사람. 반 아이들 역시 담임인 최선생님을 무척 따랐던 걸로 보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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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일단 아이들을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책상을 넘어뜨렸을 뿐 정후에게 책상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학부모를 직접 만나 고소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4월 12일 날은 선생님이 전화가 다 와가지고 어머니 내가 아이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했어요. 너무 놀랐죠. 선생님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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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부터 학부모가 두려워졌다는 선생님. 그런데.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저를 좀 보시죠 라고 하셨, 하시던지. 저랑 통화를 하시던지. 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해보면 이렇게 좀 비춰졌거든요.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안, 안런서 네. 현재 학부모는 형사고소와 함께 수천만 원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꼬인 상황을 풀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학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인정까지 바라지지 않는다 저도 너무 지쳐가지고 인정까지바라지 않으니까 너무 제가 그냥 조금 어머님생각하시게 과했나 보다. 그말한마지라서 그냥 해주라는 거죠 저는. 아, 이걸 전부 다 인정하고 그래, 나는 아동 상태에서 그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까지만 하셔도 다 그냥 취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써서 드릴 것 같아요, 그 검찰에. 검찰에 해주시라고. 거꾸로 생각하면 형사고소를 한 사람한테 가서 제가 과했습니다라고 인정하기가 가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처벌을 받는 건 낫지 않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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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게 음. 학생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데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이 민원까지를 다 떠옹게 가고 하는가 네. 이 시스템에 대한 질문인 거죠 사실 네. 이걸 갖춰주지 않고 교실에서 벌어지는일을 온전히 네 담당이야 네가 책임져 그게 음. 곧바로 사업적 논리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가 네. 음. 어려운 상황이 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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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에서 같이 수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남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담임선생님과 헤어져야 합니다. 그미스 사건으로 인해서 애들이 정말 방치 아닌 방치가 돼가지고 항상 선생님을 그리워했어요. 다른 애들 그2물몇 명의 학생들은 다 피해를 봤다니까요. 제대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